네, 저희 이제 이혼 상담하러 오셨을 때 고부 갈등 또는 장서 갈등으로도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. 일단은 보면은 특히 이제 배우자가 좀어인 생각하기에 문제다. 그 원가족과 분리가 안 된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내가 결혼하면 일단은 새로운 과정을 꾸였기 때문에 이 가정 내에서의 일은 가급적 이 가정 내에서 이제 의논하고 해결하고 배우자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랑 상의해야 할 일을 본인의 이제 부모님과 먼저 상의한 후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가족과의 분리 자체가 안 되고 뭐 만일 본인의 부모님의 부당한 행동이 있든 말든 뭐 죽음 내가 어르신들이 지어서 바뀌겠냐 나도 뭐좀 어렵다 이러면서 그냥 너가 참아 너가 말씀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등이 상당히 많이 있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, 고부 갈등으로 오셨을 때좀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둘 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뭐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반대로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 다툼이 생기면 뚜르렁뚜르렁 전화를 오면 얘 시어머니인 거죠.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내 아들이 안 그랬다. 너가 들어오느로 이게 뭐왜이 지경이냐 하면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전화가 와서 며느리인, 의뢰인을 탓하는 이제 시부모님의 언행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남편분은 이제 시부모님을 통해서 본인을 압박하는 상태이고 싸우면 가출을 하는데 다른 곳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이제 시댁에 간다거나 근데 몇날 며칠 지나도 시부모님도 애를 보내지 않고 애저 애, 아이를 보내지 않고 상대방도 오지 않더라 이런 경우 등 이렇게 좀 유사한 사안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서 갈등도 이제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모님하고 상의를 하고 나랑 이제 논의를 하지 않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요새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서 굉장히 가깝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예 상주하시는 경우 또는 뭐동만 다르게 산다거나 근데 약간 내가 맨날 좀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소 갈등에서 의뢰인분들이 많이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 아, 장인어른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본인과 다른 사이를 비교한다든지 아예 자네도 좀뭐 이직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월급을 운운하신다거나 이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데 문제는 안 해도 동조를 하더라 이게 얼마나 또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괴로우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,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.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, 이게 딱 장서 갈등, 고부 갈등이 아니고, 결국엔 내 부모님과 또 이제 막 다툼이 비화되는 거예요. 어른분들이 여기도 동원되고 저기도 동원되고 하면서,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았는데,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다? 어, 이거는 뭐더 이상 못 참겠다. 이렇게 해서,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. 이혼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사실 좀 폭력적인 거 욕설, 폭언 이런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. 그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다든지 뭐 장인어들이 그렇게 한다든지 본인 나름대로는 뭔가 좀 순간 욱하는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우리 귀한 집 자식인데 그렇죠?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 이런 것도 이제 있게 되죠.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. 이들을 좀 분리해서 그래 내 자식이지만 좀 너를 존중하고 둘이 좀잘 해결해봐가 아니고 더 감정조절이 안 되시는 거죠. 감히 내 탈한테 저 사위가? 어? 감히 내 귀한 아들한테도 며느리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순간 뭐 감정조절이 안 되시니까 개입을 해서 오히려 일을 더안 좋게 악화되게 만드시고 이런 뭐 폭력적인 사태가 비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참 둘만의 갈등보다 해결하기가 이제 더 어렵더라. 그렇다고 뭐 상대방과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중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겠냐?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장서 갈등, 고부 갈등으로 오셨을 때 모든 걸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. 물론 이혼 사유에. 상대방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체가 이혼 사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당한 정도는 어떠하며 자료도 어느 정도 현출되는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라든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를 결국에는 사안별로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간혹 너무 극단적이지 않다고 하면 좀 원가족과 분리되는 방법 일단은 뭐 거주하는 것 자체라도 좀 분리를 해보시든지 좀 거리를 뭐 이전을 해보시든지 결국에는 부 분의 의사가 중요한 거라서 배우자가 내가 지금 가정을 새로 꾸렸다는 그 개념 자체 원가족과의 분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어뢰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상담 등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권해보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이미 너무 사태가 심각해졌다. 어, 사실 회복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경우에 계속 어떻게 참고 살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이인분의 의혼이사 확고하다거나 또는 이러나 저러나 그 회복 가능성이 없다 하면 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되죠.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 그리고 이제 그런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혼 사유 내지 위자료로 정리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전제로 할때 우리가 또 재산 부분이라든지 양육권 부분이라든지 도또 별개로 정리를 해서 사안에 맞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